안녕하세요. 에스닉 키츠입니다. 오늘은 간단한 계란볶음밥 만들 건데요. 세상 쉬운 샘플한 버전. 요리 내민박에서 이상순 씨가 만들었던 방법의 레시피더라고요. 저도 만들어 봤는데 아주 담백해서 계속 먹게 되더라고요. 그럼 오늘의 재료를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재료는 밥한 공기, 근데 저는 남편이랑 같이 먹을 거라서 두 공기 준비했고요. 계란은 세 개, 파반 개, 물소스, 참기름은 옵션인데요. 전 넣으니까 훨씬 맛있었어요. 먼저 깊은 그릇에 밥을 넣고요. 계란을 한개톡터트려서 넣어주세요. 그다음 두 개, 세 개, 계란과 밥을 비벼줍니다. 계란이 밥에 잘 스며들도록 이렇게 해서 밥을 볶으니까 계란 따로, 밥 따로 볶았을 때보다 훨씬 담백하고 고급스러운 그런 맛이 나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반신반의 했는데 완성하고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었어요. 그 다음엔 팬에 기름을 넉넉히 두르고 중불에 넣고 썰어놓은 파를 넣어서 파기름을 내어줄 거예요. 저는 사실 파를 그냥 기름과 같이 넣어줘도 괜찮은 것 같긴 해요. 파향이 더기름에 우러나는 것 같아서 저는 더 맛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밥을 넣고... 중략불에 넣고 볶아줍니다 밥에 붙어있는 계란물이 없어질 때까지 살짝 익을 때까지 볶아주고요 그 다음 굴소스 한 스푼을 넣고 섞어준 다음에 후추로 간을 해줬어요 그렇게 볶다가 마무리로 참기름을 반스푼 정도 불러줍니다. 단백함과 고소함의 절정이었어요 아주 간단한 레시피인데 이렇게 벌써 완성이 됐고요 이제 그릇에 담아주기만 하면 끝입니다 지금 제 주방에는 고소한 향이 진동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신김치만 있으면 맛있게 계란 볶음밥이랑 김치랑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추천한 레시피고요. 김에 싸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오늘은 너무 쉽게 계란 볶음밥을 만들었는데요. 맛있게 한끼 식사가 해결될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또 구독은 제게 힘이 되니까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도 맛있는 메뉴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에스닉 키친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